여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대구에서 진파를 발사하게 된 HLCC 대구문화방송 2023년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963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언제나 시청자 곁에서 함께해왔던 대구 MBC인데요.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진실된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미래의 100년을 향한 신뢰의 채널 대구 MBC가 되겠습니다.